이시대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I am pro 또 아이엠풀에서 십성으로 우리 자녀 유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녀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수월한 자녀도 있고요 어머니랑 코드가 딱딱 맞아서 정말 쿵짝쿵짝 재밌게 지내는 부모 자녀도 있죠 하지만 양육하기에 참 버겁고 힘든 자녀 유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파우 유형 자녀 파우 유형은 일단 일관과 오행이 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되게 힘이 있고 에고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한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파워 유형의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일단 되게 버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이 안붙힌다 뭔가 말을 했는데 말이 안 들어간다 귓등으로 듣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십니다 분명히 자녀는 더럽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모는 화가 날까? 왜 제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이 될까?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들었고 대답을 했는데 행동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제가 건성으로 듣고 엄마 말을 괴무시한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떻게 지도를 했을 때안 먹히는 느낌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일단 부모 기가 빨립니다. 굉장히 기가 소진이 많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이름 그대로 파워라는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거죠. 이 파장이 굉장히 단단하고 이 기가 보이지 않는 기가 이렇게 같이 맞닥뜨려 졌을 때 파워 유형을 뚫고 이겨내려고 하면 더큰 파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이 파워를 이렇게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은 반대로 굉장히 약한, 여린 에너지가 파워랑 섬무하게 융화가 되든지 그러니까 파워 유형은 자기보다 약한 에너지한테는 한없이 허용적이고 반대로 자기보다 강하다 싶으면 은 끝까지 싸워서 상대의 길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도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면 파워는더 강한 그 강하게 빳빳하게 길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맞불이 되면은 이 부모 자녀 관계가 엄청나게 상막해지죠.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용화가 잘 되고 다정하게 지내기를 다 원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파워 유형은 일찍 독립을 해서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유형을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 이런 고민. 해야 되고요. 너무 이제 높아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 파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파우 유형을 키울 때는 일단 한발 뒤로 물러서서 이파우 유형이 부딪히면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봐주는 그것을 할수 있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파우 유형은 어차피 친구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거기서 듣는 소리가 발전을 하게 만들고 애사를 가지게 만들고 그 경쟁력을 가지게 만든 에너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친구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면 친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러던데 이렇게 이제 토를 많이 붙이는 유형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 줄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 파우 유형의 자녀의 성장을 돕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행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술리고 하나의 오행의 질서입니다 또 어머니가 조금 열이고 그러니까 기가 약한 어머니 이런 어머니인다면 사실은 파우이형과 굉장히 궁합이 좋은 관계거든요. 어머니가 조금 신약하거나 조금 여린 어머니라면 파우이형은 어머니를 굉장히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항상 어시스트하고 또 어머니를 보살펴야 된다 이런 무의식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파우이형이 어머니에게만 그런 건 아니고 주변의 친구나 또 형제나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나보다 기운이 약하고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보호본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제 두 가지 파우 유형을 둔 부모님의 좋은 태도 두 가지 거리두기 조금 떨어져서 지켜본다. 그리고 하나는 약한 척하기. 강대강으로 붙으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조금 약하고 어머니가 보호본능을 일으키면 진짜 좋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유형의 상담 사례가 있는데 아들은 항상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하죠. 파우 유형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제 고로 좋은 모습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유형과 절대 맞불 작전을 놓지 마세요. 이러면 이제 인연이 뚝 끊어지게 됩니다. 집나합니다 네, 그래서 파워의형가 에너지를 강하게 쓰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효과가 없다. 결과도 없다. 더안 좋은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파워유형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발전되는 게 아니라 친구끼리의 그런 관계 속에서 훨씬 더 발전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부모는 조금 입을 닫고 거리두기를 하자 오늘은 하우영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